페이스링의 외형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감정 표현이 가능한 얼굴이 없어 특유의 귀귀함을 자아냅니다. 명음에 존재하는 개체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는 어덜트 페이스링과 차일드 페이스링입니다. 어덜트 페이스링은 남성과 여성 혹은 양성으로 구분되고 정장이나 그들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 맞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일부러 도발하지 않는 이상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조용한 성격만큼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덜트 페이스링과는 달리 차일드 페이스링은 장난스럽고 적대적이라 알려져 있으며 우리를 지어서 행동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서 살아남은 방흥자의 증언에 따르면 작은 날구치를 사용하는 차일드 페이스링은 마주친 방흥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린 방향자들에게는 알수 없는 친근함을 보이는 것으로 의외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에서 떨어진 샬일드 페이스링은 어덜트 페이스링을 찾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간의 습성과 유사성을 공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올드맨 페이스링 사각형의 몸을 가진 폴리곤 페이스링 칠흑의 그림자를 가진 섀도우 페이스링이 존재합니다. 백룸을 배회하는 얼굴 없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당신을 몸서리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